사장님 점심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서양락 대리 서양락 대리 우리 서양락 대리는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저는 짜장면 나는 점심을 예 서양락 대리가 주는 미니 개를 기장을 먹고 싶은데 그럼 지금 바로 개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잡아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와드라 내 개를 갸 차서만 너 롱돌 안다아라내갸 계속 군소가되내 갸한테 네, 뭐라고 하니 내갸 네, 벨트로 좀 맞아야겠어 오오 Oh 바로바로 바로, 바로 아수아주 개 룩같은 회장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미니 개를 잡아서 간장게장을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간장게장 컨텐츠에때 보통 금개 털개 이렇게만 했었는데 쫄장게를기로 간장게장을 하면 한입에 똑딱해서 밥 한고기 롱나 박도둑 이뭐 개손이야 문법 나열이 하나도 안되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쫄장게를기들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내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야개 여기 롱도돌아오자 어. 여러분 오늘 파도가 좀 칩니다 바깥쪽은 쳐요 여기는 내향이안 치고 자 여러분 쫄창개 잡을 때 파도가 치는 날에는 굳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곳 있죠 그냥 여기 바로 선차장이에요배쫙 있죠 자 이런 곳에 그냥 뽀치 한 마리 던져두고 가만히 있으라리바레끼야잘 들어보시면은 보글보글 보글 개가 거품 부는 소리가 납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들리세요? 들리세요 보글보글 보글 내가 닥쳐야 들리겠다 안 들리시죠? 자, 그럼 저쪽에 보시면 벌써 개한 마리 있습니다. 자, 요렇게들은 아주 눈치가 빠른데, 밤에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찌꺼기뭐 하나를 넘어먹고 있죠? 여기 요렇게. 아직도 몰라요. 어, 이제 알았다. 리발렉기. 그럼 이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왜냐면 론나이 빠르거든요. 제가 더 빨리 리발렉기. 어, 못 잡았는데 저 밑에 덩어리 뭐야 이거 잠깐만. 우와. 론나 크다. 와, 나 물풍선인 줄 알았다. 리발렉기. 보랏빛 품치 봐. 새치 염색 망했어. 자, 이제 보시면 자, 위에 벌써 저기 개한 마리 있죠? 자, 빠르게. 라사. 바로 뽀지로 덩크리발. 자, 그럼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빼줘야겠다. 이렇게들이 날렵해가지고요. 이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열로 꺼져 여러분 론나게 간단하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돌이랑 약간 헷갈려 가지고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리발 근데 사실 요 라거 집게로 빠르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 숱달되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새끼 눈치챈 거예요 지금 왔다갔다 했죠 방금 들썩 이 이리, 리발 이 리발 이 리발 이 리발 오 잡았어 잡았어 오오 이거 방금 팔 떨어뜨린 건데 이거 팔이 혼자 움직인 어? 팔이 혼자 움직... 미안해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탈피하면 다시 자라요 침롬나 튀기네 리발 아, 안녕하세요 뭐, 아 그냥 개 조그만 거 잡고 있습니다 음, 음.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 아니요 아잘안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군소같이 생겼데아 군소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 맛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드셔. 사 죄송합니다 군소 드셔보시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기 또 바로 한 마리 있어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라삭 리발렉이야 3점슛 오야 프리사 스론나만이 했어요 약간 이런 해안 곳에 없으면 여기 있다 리발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일로 와이렉이야 자 너는 잠깐 풀어줄게 어 도망가 야 이제 시속 한20 나오겠는데 일로 와 오오야빠질뻔했다빠질뻔했다 여기다 버려죠 제가 이렇게 돌바닥에 없는 것 같으면요 돌바닥 옆에 직벽 있죠 자 여기 벽에 보시면 개들이 아주 거미래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기 주 마리 붙어 있죠 여기서 그대로 2년 뽑기만 냥 띠리리리리리리리라삭 바로 들고 오면 돼요 오늘 파도가 세니까 애들이 일로 많이 와서 요 버려 몇 마리야 다섯 마리전 최소 지금 열 마리에서 지금 30마리 이상 모으거든요 아 얘는 2년 뽑기 힘들겠다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라삭 아잘가 바로 앞에 있네 아 얘는 너무 작은데 라삭 얘는 너무 작은데 일단 크기 보 드릴게요 방생 아얘 너무 작죠 아 니가 숨어 봐자 뽀치 미치지 래끼야 여기 들어가자 자 이제 좀더 클래기 위주로 왜 먹었을 때 아주 라삭라삭한 느낌이 바삭바삭하게 날수 있게끔 저기 타이어 사이에 보이시세요 슥 넣었다가 집어서 바로 뺄게요 슥 어, 떨어졌다 개들이 빨라요 제가 절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못하긴 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다음 직벽 왔는데 뽀치 상식이 상만 아니 상순이 있거든요 라사 이렇게 잡았고 제가 잠깐 방생 발에 아래 자 그리고 조래끼까지 하면 아하하야 이제 문제네. 이두 마리를 한 번에 집게 집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너. 야, 너왜 다리가 오른쪽에 다 없어? 예, 예, 야, 야 가, 가, 가. 이거 여러분 제탓 아니에요? 원래 저래서 요 버려. 몇 마리야? 일곱 마리야. 아직 제 라가리 한참씩 부려야 돼요. 다음 직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저기 한 마리 큰 렉기가 꼭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제일 가까운 저렛기 아래 불가설이 괴롭다네 유해 동물. 라삭, 오케이. 여기다 바로 사이드에서 훅샷, 오케이. 자, 바로 다음 칸으로 갑니다. 오, 야, 얘는 금 물로 얘는 아예 쓸어버리고 싶다. 몇 마리야, 여기? 이렇게 제일 커요. 론나 맛있게 처먹고 있구나. 일로와, 내가 널 처먹어줄게. 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좀 쉬워요.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바로 꼬린 자그 밑에 버도모르고 계속 러먹는 애끼 바로 라사. 바로 또 꼴인. 자그 옆에 바로 버도모르고또 러먹는 애끼 바로 라사. 바로 또 꼴인. 1타 3피 누지고 매부저고마닥 쓸고 죽고 자그분 이제 이쪽은 저 때문에 소문이 다 나서 전부 다 도망간 거 같고 자 그럼 바로 지금 석축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면 석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는 육지인데 너네 왜 해산물이 육지에 있니? 그럼 안 되지. 그럼 내가 라삭 이렇게 해 가지고 어어 떨어뜨려 주지. 너는 라삭해서 잡아 가야지. 여기다 버려. 어우 야 아주 맛있게 넘어 먹고 있구나. 라상레 이기야 내가 넘어 먹어 줄게. 버려. 얘는 뭘 들고 있네? 나한야 구경 좀 시켜 줘. 아, 생선 조가리 리발레기 야비아네기. 여러분 뭐 개맛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라삭하면은 바로 도망가. 저 바위길 이렇게 탐나는데. 물속 수중전 라삭 리발 바로 잡아지. 훙 여기다 버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15마리. 또너 뭐야? 너뭐 먹고 있어? 오징어야? 구경 좀. 뭐뭐 뭐 먹니? 아, 새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꺼져라 빨리. 개나 소르개가 하는 역할이 바다의 찌꺼기들을 다 먹어 주는 역할이 해서 굉장히 이로운 애인데 게다가 맛도 좋아서 나한테도 이로 야 너는 진짜 난간에 거의 끝다 올라왔다.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려고 가? 야 너도 어디로 올라가려고 가? 리벌 사실 다 잡으려고 하는 건데 놓쳐가지고 가라고 외치게 되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낚시하시다 남기고 간 개지렁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로 한번 유인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들이 먹으려고 할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먹을라 하죠. 먹을라 하죠. 지금 잡은 거야. 오케이 나는 한 마리 잡았다 하고 튀는데 정신 못 차릴 때. 안 먹히네. 아, 이 개째렁을 처먹을 용감한 개렉키 하나 있을 텐데. 너 먹을 거야? 너안 너 먹어? 너 이렇게 먹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럼 너 그냥 개째렁이 버리고 널라삭사무라물 버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잡는거 질리니까 바로 석축으로 가볼게요. 너뭐 처먹냐? 바위 개렉키야 여기는 좀더 애들이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가가다가 론나 빠르게 플라이어 가래. 이렇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버려. 어우, 야, 여기는 뭐 거진 크다. 자, 저렇게 보이세요. 큰 애기들은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오래 살았으니까 커졌겠지. 리이 빨래 기하나안 돼. 넌 크니까 살포시 거죠. 얘 론나 맛있게 먹는다 보이세요? 야, 너 먹방 마이크 하나. 달아줄까? a s m 해볼래? 여기 잡혀 그냥 리발레끼자 너는 그렇게 안 크니까 덩크 야 이러다가 이거 문어 나오면 이거 컨텐츠 어떻게 해야 돼? 맨날 혼자 다닐 때 일이라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문어 잡힌 적한 번도 없어? 야 예, 제일 크다 이런 애들은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가가지고 요렇게 집어 날려버렸다? 아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큰데 뭐 먹을, 어, 먹을만 하다 얘기할래 했는데 미, 민망하네? 전마도좀 큰데 저축인 애들은 오래 살기 때문에 눈치가 라요 약간 술자리에서 눈치 게임 시작일 바로 매치 그런 애기 네끼... 일 외쳤네 꺼져라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그런 내기가 바로 저였어요 리발 오야 제발 와와 <웃음> 와, 제일 크다 제일 크다 간장에 절여지자 절이기도 커요 이게 수컷이거든요 보시면 집게가 크잖아요 암컷은 같은 크기인데도 집게가 이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뜨기 보면은 이미 여기 어, 안 보이는 리발 진짜 크다 오케이 얘들로 나 크고만요 어 저기 그 금붕어 있네 금붕어 아거지끼로 한번 잡힐라나 저 금붕어 새끼 야야야 야, 야. 아직 눈치 못 챘어 야 리발레야 내가 금붕어 새끼야 아 못잡지 리발레기 정떨어진 레끼 이건 되게 집게가 붉어가지고 바위개인데 보드개처럼 생겼다 거기 틈속에 있어가지고 그런가 리발레기야아 안닿는다 큰 레끼들은 대가리가 좋아 잔머리 다 부셔버려야 되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잔인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롯나 많거든요 지금도 그럼 지금부터 큰 레끼 딱세 마리만 잡을게요 저장 잔개야 어있니 저기 있구나 살 잘. 이제 이런 애들을 잡기 쉬워요 어. 어, 어, 어, 아, 아 다리 뜯을 줄 알았다 리바 레키 자 여러분 얘 예, 보이시죠? 혼자 그냥 등지고 저 개무시하고 그냥 론나게해초만 뜯어먹는 레키 이렇게는 제가 지금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가 빵빵하잖아요 100% 알을 베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보여드리지도 못했다 리바 거죠야너 뭐해? 잡아달라고? 따라라다다 따라라라따 아 오늘 집게 많이 부시네 리발 너 잠깐 일로와봐 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한 마리 어, 두 마리 세 마리 아우얘 어, 크다 어우 크다 네 마리 아 놓쳤다 리발 그럼 바로 여기 네 마리 놓쳤다 리발 아얘 크다 신이 얘를 주려고 나한테 계속 놓쳤구나 네 마리 <웃음> 리발 자 여러분 엔딩 가야죠 엔딩 로나 크네게로 가야죠 나한테 엔딩을 선사할 쫄짱을 개래게 찾는다 오 리발 개 엔딩감 제발 제발 집게 뜯지마 집게 뜯지마 제발 바로 살짝 밟을게 오케이 제발 제발 집게 뜯지마 집게 뜯지마 나중에 내가 간장 절여서 론나를 먹을 거니까 뚜라차차 <웃음> 제일 큰거 엔딩에 잡았다 기분 론나 좋다 이럴 때 빨리 가가지고 뽀지에 넣어야지 엔딩 리발레기야 와 마지막에 잡은 느낌이 다 제일 크죠 이렇게 여러분 이래게 한 지금 2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요래기에 가져가서 바로 간장에다가 절여 절여 절여 버리게요 라상 라상 뒤지로 가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롤장 개래기들 25마리 이상 잡아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웃음> 잘안 보이네 <웃음> 롯락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지금 이쫄장의 종류는요 바위계 종류예요자 그럼 지금 바로 일단 간장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냄비 팅자 그리고 롯락의 달달한 어, 물한컵 리발 하나도 안 달아 자 그리고 롯락의 밍밍한 어, 간장 한컵 하나도 안 밍밍해 자 이렇게 간장과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놓고 자 설탕을 한 3분의 2컵 정도 와르르 다 버려 자 여기 남은 설탕 찌그러기들좀 아깝잖아요 자이런는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빨아 현타 <웃음> 어지게. 오네. 자 그럼 이래기들은 어떻게 하냐 부탁한디 오랜만에 잘 지냈어 어쩌라고 와그레 닥치고 말좀 빨리 해리바에게 FIRE f i 내 인생에 얼굴 큰 손실은 없겠다 리바 자 여러분 이사 들로한 5분 정도만 아주 팔팔 끓이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끓여지는 동안 뚫장개레기들이소풀이에 담아 담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미안해 잘못했어 나오지마 야리 다시 체집해야돼자기개들을안 물리게 하려면 빨리 잡았어 내가 론나 라사부르동 아, 라삭사부라이 여러분 다 잡아 나왔습니다 리바에게될 펀치 그리고 파 i 어디 워터야 버무려 버무려 버무려 아아아아빠아빠빠빠 이렇게 이렇게 버빠빠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안빠야아 <웃음> 다른 개들은 팔하면 집게를 떨어뜨려 는데 보셨어요 지금 한열번 던져서 <웃음> 리발랫기저렇게 그냥 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 얘네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꿀팁이에요. 왜냐면 방금 내 손가락 로질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그냥 잔인하게 리지게할 거야. 뭐야 뭐야 이렇게. 야너 손에 가래내기 이거 집게를 이개리발랫기 어디 있어. 일로 와, 야 지랄, 이 새끼야. 내가 그냥 펀치 먹으라, 이 새끼야. 자, 이렇게 여러분, 전부 다 씻은 새끼들은 저 멀리 꺼죠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끄게 시작하면 펌 오프 리발. 자, 그렇게 깨끗해진 강장 새끼는 상온에서미지근해지때까지 식혀줘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녹았고 힘들어요, 리발. 근데 처음 갔을 때 3일 동안 신체 검사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해하셨죠? 충성, 오, 왼손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전부 다 식어버렸습니다. 한번 맛 한번 볼게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간장게장은 제가 너머니보다 잘해. 죄송해요, 너머니 여러분, 이 닭끓인게장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웃음> 안녕, 리발레기들아. 열어. 자, 여러분, 여기에 뭐지 25마리. 야야야야야, 들어가. 이거 뭐야? 똥똥 똥, 똥, 똥, 똥, 쌌다. 리발레기 똥 쌌다. 아, 더러운 애기. 여기다 간장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래기들 똥다 처먹는 거 아니야, 리발? 자, 여러분, 여기다가 간장만 붓는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걸 지금 바로 여기에 바로 넣어버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마늘, 와자자자자자. 그 다음에 넣을 거는 바로 또 마늘, 다자자 아직 한발 남았다야 아, 내려가 자 그리고 다음에 제꺼 10분의 1 크기의 로추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동 제꺼랑 색깔 비슷한 홍고추 개소리야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동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걸 빼먹을 수 없죠 음, 날려라 월계수입 자자자자자자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후추 통후추 통후추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통후추 저거 통후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왜 갈아 넣겠습니까 이게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리발 나도 통후채로 넣고 싶은데 엔딩으로 맛있어 지자 <웃음> 잠깐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개라떼다 애들이 롯나 분주해졌는데 라떼다 이거 오 어, 벌써 나왔네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야 개들이 숨 쉬면서 이 간장을 모조리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래 야이 간장이 개 몸속 안에 고스란 아니, 아주 당직해서 그 간직한 걸 내가 넣어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게장을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는 3일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미니게 간장 게장을 사실 7개로만 해요 7개는 개벌에서 잡히는 일반 그 납작하고 롯같이 생긴 눈알 이만큼 나오고 이런 내기, 그릇기로 미네게 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 동해안에 있는 쫄짜애로는미네개 장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3일 동안 두겠습니다 왜 안전해야 되냐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그럼 뭐가요? 비브리오페열 그만할게요 그때 봐요 라빵라다 야야 싸우지 마 어차피 간장 먹고 다 뒤질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싸워 리발나가리봉쇠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3일 동안 수선된 쫄짱 게레끼 간장을 열어볼게요 열어? 하이 렐끼야 머리로 닫아버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팅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예림이가 분명히 그 돌게장이라 닥쳐 야 <웃음> 쫄짱 게레끼장입니다 게레끼장 지금 바로 라삭라삭 추베르 추베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비가 롯나게 추적추정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래끼저 저기서 뭐해 리발? 아니 그게 아니라 비 맞고 좀 고생하면 좀더 먹을 때 맛있을 것 같아서 개소리야 선장님 주문할게요. 네 뭘로 드릴까요? 네 쫄장 게래기 간장게장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니발레. 가! 네 저번 하신 쫄장게 간장게장 나왔습니다 밥 여기서 리발 랍접시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쫄장게르기들을 먹기가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쫄장게르기들을 먹을 때 튀겨먹었을 때 빼고는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비리고 비리고 비린내기들 중에 제일 비린내기니까 오늘 말만 했는데 왜 이렇게 덥냐 땀이 속니 다 묻었어요 안 보이네 리발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도 비릴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들을 3일동안 아주 간장에 푹싹 잠궈듭니다 잠궈둡니다 뭐 절기도 안해 리발 자이 국물을 밥에 이렇게 쇼악 해가지고 간장 찍은 밥 초배를 봐 아, 아, 아, 맛쌉다 이거 아니아냐 아니, 이거 아니, 쌈가 아니라 뺏어볼까요? 넘나 맛있습니다 간장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돼요 간장 선택이 잘했어요 자, 잘해서 온도팡 리발할게요 게장은 개빨이다 아니죠 간장발입니다 제일 작은 게레끼를 찾아서 먹어볼게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레끼가 가장 작은 게 같거든요 이게 같은 데끼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 이거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게장을 해봤습니다 돌게장 금게장 털게장 털게 요만한 거한 마리 팍 넣어가지고 털게장도 했었 거짓말 아니라 금게 털게보다 쫄짱게장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게장은 잡아가지고 살맛파 먹어야 되는데 요 쫄짱게장의 장점은 그냥 하나 들고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금게가 말랑말랑 거리다고 말씀드렸는데 금게보다 쫄짱게레기들이 훨씬 더 말랑말랑해요 그럼 한 마리 더 바로 아... 찹... 다초레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 마리 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릅아월계수이 먹을 뻔했네 리발 딱자초베릅 와 여러분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뭐라고 말할까 하는데 롬나 짜다 리발 밥 처먹어야 돼응 여러분 이거는 뭐 말씀드릴거였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만 헌터파이어 봐요. 편집에 속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 먹었던 레게는 집게가 없던던레게든요 방금은 집게가 있던 레게인데 집게 부분은 좀 많이 따작하고 이가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손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가 약하거든요 방금 손상됐어요 이 쫄장 게레기들로 했던 것 중에 튀김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장은 완전 개 미쳤어요 자 이런 조그마한 집게 가지고 있는 레게들은 그냥 먹어도 됩니 다추해라 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안 드릴 거야. 두려워짜렛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엔딩으로 잡을래끼 기억하시죠? 요래끼 요래끼 개순이 리발래끼. 이렇게 제가 봤을요 한입에 먹기 굉장히 버거고 랑댕이가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게만 떼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개전 떼기가 응? 아주 예쁘게 집게를 떼버렸으면 신이 있다면 제 랑댕이를 지켜주세요. 초배를 와 개맛이 있어 개맛이 있어 엄마 입맛이 다야야야아 이가 너무 아파요. 리바자 아, 여러분 이렇게 서 미니게 간장게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쫄장면은 진짜 바다 쪽에 진짜 널려 널려 널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아가지고 이런 간장게장에서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게 밥한공기를 뚝딱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바라게 담나가다르게나 하나도 안 쩔어 잘했어 많이 늘었다 요리 실력 말고 라가리 실력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헌터 이 간장게장이 스테미나에 좋다는데요. 안 좋네, 리발.